마이벨의 객집화대 리뷰! 짠! 민트초코 특집 OES 대 초코파이! 민초단의 선택은! 안녕하세요. 마이벨입니다. 오늘은 혜태 OES 민트초코와 오리온의 민트초코파이입니다. 자세하게 알아볼까요? 가격은 OES 12개에 3,980원, 초코파이 1개 2,500원. 가격은 OES가 더 저렴하네요. OES 먼저 뜯어볼게요. 구성은 카카오케이크, 민트크림입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음! 와, 되게 촉촉한데? 초코맛이 진해서 약간 브라우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초코맛이 강하다 보니까 이 민트 맛이 좀 묻히는 경향이 있네요 다음은 오리온 민트초코파이 구성은 블랙쿠키, 민트초코코팅, 카카오비스킷 민드바닐라크림, 민트 바닐라 크림, 민트 마시멜로 입니다 이게 또 냉장보관이어서 되게 차갑네요 음 되게 부드럽고 폭신해요 그리고 민트 맛이 강하네 이 하얀색 크림 있었잖아요 상쾌한 느낌이 응축되는 느낌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민트초코는 민트초코와 이 초코의 비율이 적절함에 따라 맛이 결정된다고 라 생각하는데요 애매한 이 부분을 잘 집어내는 게 민트초코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전체적으로 OS 민트초코는 민트 맛보다 초코맛이 강한 편이었고 오리온 민트초코파이는 초코맛보다 민트 맛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민트초코를 한 번쯤 시도해보고 싶은 약간 반민초단이었던 분들은 이 OS 민트초코가 맞을 것 같고 뼈 속부터 민초단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민트초코파이가 더 어울리겠더라고요. 만약 다시 재구매를 하게 된다면 저는 이둘 중에 두두두두두 오리온 민트초코파이를 선택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민초 자체가 어쩔 수 없이 호불호가 갈리는 맛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대중성을 잡기보다는 확실히 매니아층을 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트 맛이 강한 민트초코파이로 재구매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. 초코빵 3대장이잖아요. 초코파이 오예스 몽쉘 뭔가 롯데의 몽쉘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저의 그냥 그런 예상 좀 그런 예상이 드네요